<웃음> 나를 믿기로 별로 이득이 없을 거야 지금 풀어준다면 신고하지 않을게 풀어줘 이 나무라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어 파스를 잡고 있다고?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10억을 준비해 삼성그룹 대표님이 10억이 없다고는 안 하겠지 아니면 너희 아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목소리라도 확인하고 싶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거? 하하! <웃음> 여보세요? 자만이 꺼 있어.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웃음> 이미 말했잖아. 날 믿기로 별 이득이 없을 거라고? 그럼, 너희 엄마도 괜찮을까? 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인데? 당신네 아들과 같이 있는 중인데 아들을 다시 찾고 싶다면 내일까지 10억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하자 여보세요? 누구세요? 유괴범이죠. 아무튼 내일까지 신고 같은 거 하면 알지. 그냥 마음대로 해. 내가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Wait, what? what? 이미 경호실에서 너 번호 위치 추적 들어가서 여기 도착했을 거야. 도련님은 무사하게 구출했습니다. 유괴범은 사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데리고 오세요. 수고했어요. 한 실장님. 나다신이